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8월 19일 수요일날 새로운 V4 상점에 추가 상품이 있어서 어떤 상품들이 추가됐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키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은헤린디아 팝업스토어의 내용들이 리뉴얼 됐고요 해당 상품의 판매기간은 8월 25일인 다음주 점검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8월에 반지위크가 추가됐고 이것도 다음주 화요일 점검 전까지고요 다음 신규 패키지 5가지 이것도 다음주 화요일 점검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성장 패키지 어, 여기서는 새로운 상품이 4개가 추가되었네요. 이중 2개는 탈리디스카 신서버에서는 아직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점에서는 어, 점검 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를 일반 영웅석 정화석 다섯 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계정당 주 3회 구매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1일 한정으로 강화된 상급 희귀 장비 상자, 계정당 하루 다섯 개 구매 가능한 어, 요 템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 뭐가 바뀐 걸까요? 내용에는 5강에서 10강까지 연결신중 랜덤으로 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그 전에도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강화된 걸 샀었는데 과연 뭐가 달라졌을지 한번 구매도 해볼 겁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신규 패키지,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각인석들 팔고 있구요. 어, 각인석들에는 여기 탈 것, 소환수, 동료가 이렇게 따로 껴있습니다. 60개씩 껴있구요. 개당 33,000원에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고급 라즈카, 일반 라즈카 마석 선택 상자. 어, 수집용으로 사라 이거죠 여게 11,000원짜리로 들어있고 어, 여기에도 각인석이 들어있습니다 환상의 각인석과 이번 새롭게 나온 상념의 각인석까지 들어있고요 영원석 업그레이드 패키지에서 33,000원짜리 보자 내용을 보니까 신화 영원석 제작서 어, 하나가 들어있네요 한개로 제작이 바로 되나? 안 될텐데 축복의 영원석 정화수 세개그 다음에 치력의 영원석 두 개. 어, 이거 전설 등급이니까 신화 도전 한 번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7억의 영원석, 영웅 등급 여섯 개 그리고 7억의 영원석 파편 52개. 어, 요게 중요하네요. 7억의 영원석 파편. 그리고 희귀 수집 증표가 아홉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장의 신화 영원석 제작서 한개이거한개로 제작이 안될 텐데. 한번 볼까요? 비장의, 요거죠, 요거. 비장의 신화 영원석 제작서. 아, 역시 한개로안 되네요. 총 10장이 필요합니다. 신규패키지내 이렇게 있구요 수집을 빨리 하실 분들만 1 1 0원짜리 구매하시고 이번에는 60개짜리 3 3 0 0 0원이니까저번거보다는 솔직히 구성이 어 개수에 대한 구성은 별론데 일단은 각인석이 껴있다는거 요거 참고해주셔서 구매하시면 됐고요 예상으로는 탈거 소환수 동료 이쪽은 또 이제 계속 뭐뭐 위크해서 돌아오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노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33,000원 구성으로는 이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 개수가 적습니다 다음은 고속성장 패키지 자 이번에는 기존에 그대로 있고요 어 요게 이제 신섭에서 구매 안되는 거였죠 흔적상자 톨랑 기만 상자인데 구성이 어 네임드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네임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만, 루나트라는 정액급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전에 1번짜리를 아, 샀는데 어, 굳이 또 요거를 살 필요가 있나 좀 싶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바뀐거 없고 앞에 새롭게 추가된거 전설석 고속성장 요거는 1 0만 골드가 들어있고요 전설 영원석을두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영원석정화수 10개 어, 고급 영원의 파편 5천개 희귀증표 어 구성은 조금 별로네요 빨리 달리실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가금 분들 혹은 무과금 분들은 꼭살 필요는 없어 보이는 구성이네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고속성장 마석과 골드 패키지 요거는 총 3회 구매 가능하고요 요거는 300만 골드 그리고 바쿤에서 허상 파르비니아 희귀마석 선택 상자 두 개가 들어있고요 바쿤에서 기망까지 일반고급 선택이 들어있는데 음... 지금 이벤트로는 하이패스로 허상까지 다 희귀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수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빠르게 수집으로 지금 전투력을 올리셔야 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열심히 필드보스만 돌면 나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헤렌디아 파업스토어 이쪽은 전부 다 패키지로 구매하는데 어... 뭘 봐야 되냐 일단 이쪽은 아니고요 이쪽은 골드? 골드가 필요하신 분 사는 거고 요거는 전설 치력기영원석이 10개나 들어있네요. 이거는 신화석 달리시는 분들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고 어, 그두 개를 같이 사야되네요. 신화석 달리시는 분들 그외 저번 패키지 했던 영웅 스킬 없어지고 가격은 2 2 0 0 0 싸게 바뀌었는데 요거... 희귀 스킬 5개에, 희귀 스킬 5개 추가 효과 교모한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저번 거는 영웅 스킬 3개 넣어서 5만 5천원이었죠? 아, 그거 샀었어야 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쳤습니다. 그냥 영웅 스킬만 빠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필수겠네요 8강 7강 수집용 선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집용 선택 상자가 200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강화 주문서 400개 들어있고요 계정 3회니까또 이제 수집으로 전 트럭 빨리 올리실 분들은 이거는 꼭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패키지로 푸니어 거래소 시세가 어, 조금 살짝 변동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11,000원에 골드 또 골드를 살수 있는 그런 패키지고요 그 8월에 반지 위크. 이번 주는 반지 위크가 왔는데 아, 핵심이 이거죠. 55,000원에 영웅 반지를 3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를 선택할 수 있고 강화 주문서 30개. 어. 강화된 반지를 주는 게 아니고 주문서만 30개 주네요. 그러니까 영웅 반지를 그냥 55,000원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화로 뜰 확률은 별로 없겠죠. 그외 천재물로는 5강짜리 선택 3개를 살수 있고요. 어 가장 해자스럽게 생각한다면은 요 만천원짜리 7강반지 선택 한개 들어있는 거 요걸 구매하셔서 여기 30개에서 또 칠강이 떠서 영웅반지 하나 맞춘다. 이 마인드로 하시면은 오, 굉장히 만천원에 싸게 살수있고요 그리고 33,000원에는 와2강반지를 100개를 구매할 수 있네요. 100개면은 오 괜찮은데 100개짜리를 총 10번 구매할 수 있으니까 1000번이네 1000번 1000번이면은 어 이거 느낌이 구강 어, 반지 식강 반지 노려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요거 말고는 이제 지혜 제작서 20개로 총 5번 구매가 가능하네요 그럼 100개 제작서 100개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산해서 연금술 그 다음에 제작서에 들어가시면 은 바꿀 수 있거든요 이지혜 제작서를 숨겨진 반지 제작서로 바꿔야 됩니다 바꾼 다음에 세공술에서 반지 이렇게 재료로 들어가거든요 100개짜리니까 아 6강짜리 영웅반지 100장이니까 6강짜리 영웅반지 하나 대신 베이스로 들어가는 희귀반지가 10강짜리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살짝 좀 애매합니다 2강반지 선택 10개를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애매하고요 요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여기서 이강 반지에서 강화로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외 이제 무소가금 분들은 11,000원짜리로 용웅 반지 하나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상점에서 플리엄 광장 시장이라고 새롭게 생겼거든요. 잼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예전에 있었던 잼 마켓 어 하필이면은 제가 어제 <웃음> 어제, 딱 어제 4천잼 다 써버렸는데 어요런게 나왔네요 그나마 살만한게 정화수 정화수랑 어 이거는 잼 여유가 되신다면은 어 이거 툭 주문서 요런거 사고 음, 희귀선택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도 그냥 열심히 잡다 보면은 언젠간 나오기 나올 거기 때문에 어, 미리 달리실 분들만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 무소가금인 저의 눈으로 볼 때는 딱히 별로 땡기지가 않는 상품들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된 게 여기 주간 한정에서 아까 정화수로 구매 가능한 빛나는 영우석 정화수. 요게이 다섯 개가 일반 정화수입니다. 일반 정화수. 요즘 일반 정화수가 넘치고 있죠. 이렇게 열다섯 개로 세 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건 아 아쉬운 주간구매인게 조금 아쉽네요 안그래도 지금 인벤토리 보시면은 정화수가 지금 146개로 굉장히 넘치거든요 어 주간구매인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간한정에서 강화된 상급 희귀장비상자 요거 리뉴얼 됐다고 했는데 어 일단 한번 구매를 해볼까요 기존 3회 구매 가능했던게 5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쓰면 600만 골드가 되네요 어 일단은 3회만 구매를 해볼게요 어요요 요 부분은 마석 선택이랑 요거는 일단 신섭은 안나왔습니다 아직 굿섭에만 있는 상품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구매한거 요거죠 자 한번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7,8강 일단 영강이 빠졌기 때문에 아야이 리뉴얼 아 영강이 빠졌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영강이 빠졌네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이거 다 살만하네. 근데 5강짜리, 6강짜리 뜨면 조금 낭패를 볼수 있다는 점. 어, 그래도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결속 5강. 어우, 뭐야, 나 미쳤네? 왜 이렇게 안돼 있어? 다 사야겠다. 나머지 두 개도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트랑즈 조화 상점에 이렇게 새롭게 네 가지의 신규 상품이 추가됐거든요. 그 중에서 교환소의 부탁. 이거 이벤트 몽틈이죠. 이벤트 몽틈을 계정 주간 구매 한정 3회로 추가 충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3개니까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추가로 더 충전할 수 있고요 트랑제주화 총 15개가 들어가고요 어, 10개까지는 여기 레드잼에서 11,000원짜리 400잼만 쓰시면 은 2개는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15개니까 여기 33,000원짜리 사시면 은 30개 들어있죠 그걸로 2주치는 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5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 이벤트 몽틈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판매를 할것 같네요 그럼 주간 계속 이 레드잼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어 근데 이번 이벤트 몽틈이 스킬 교본을 주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어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새롭게 추가된 V4 상점의 패키지들을 봤습니다 지금 반지위크가 잘 뜬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어 어차피 이런 강화는 다 운빨 요소인 거 아시죠? 솔직히, 저도 지금 영광 반지인데, 좀 탈, 탈출은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영광 반지 두개 쓰고 있는데, 아, 지금 고민됩니다. 한번 8강 희귀 반지 8강을 노려볼까 고민은 되는데, 어 혹시나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따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